<목소리도> 간�에못の겠어 뭐지? 음... 음. 이나 더빙 예쁘다 여기 일본이야? 일본. 뭐야? 아 전에 왔던 데인데 여기? 신기하다 아 인스타에서 봤던 거 같지? 어 그런가 봐 예쁘다 자, 프레미안을 모르츠, 처리아 주고 모르츠가 뭐지? 그런가봐. 오코노미야끼랑 약초가반네오 일본. 카레시로 입장하는 카레시. <웃음> 여기 햇빛 한 줄기 딱 들어오는 게 되게 이쁘다. <웃음> 트리트구나럭 트럭, 트럭, 트럭, 트럭, 트럭, 트럭, 트럭, 트 거올려먹이다다일본어다 이야, 스즈키까지. 미쳤다. 응, 이쁘다. 진짜 여기 뭐야? 도쿄야 뭐야? 도쿄야 뭐야? 여기 뭐야? 특이한 응. 이름이. 응. 우와. 진짜 귀엽다. 우와. 왜 음. 음. 어, 이렇게 이쁘지? 진짜 이쁘다. 음. 음. 너는 이제 상의으서을 침대 계속 돌아다녀 봐야되는데 빨리 가자 응, 그냥. 신촌 보기 전에 가먹었다 근데 고기는... 공개는... 응. 응. 이쁘게 잘 나와 왜 음. 아, 이렇게 오지 못하느 아니... 좋은그런 저는... 응. 스무스는 보이지않는 좋은안보이나 <웃음> <웃음> 엄다그다 갔다. 갔다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우와. 아, 여기가 맛이란데. 안녕. 응? 응? 응. 뭐야, 내비따라 가면 되잖아. 야 나도 용돈 줘 나도 줘 BBQ? 비비큐? 양념 반 후라이드 반? 음. 나같은 사촌누나가 어딨어 그지 용돈 줘지 용돈 준거 밖에 없네 더잘 줘야겠네 나 얼마 전에 하촌동생한테 돈 받았잖아 일본에서 걔 직접 창구에서 했거든 수수료 진짜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어플로 하니까 되게 싸다 수술가 1.5%래 지금 내가 쓰는 게 모인이라는 어플인데 음, 모인 보낼 때는 진짜 싸네 뭐 그런 거라고 할수 있지 근데 국제 송금하는 거? 원래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막 며칠씩 걸리는데 얘는 한 3-4시간 만에 간다더라 학생은 1.3% 수수료 오아 그것도 있다 할인쿠폰 첫해 송금하는 사람에 한해서 할인쿠폰 준다 전에 송금 수수료 2000원밖에 안 드나? 대박 대박 아, 맛있겠다 비비큐 진짜 얼마에 돼 근데 닭다리 두개다 양보할게 음. 이거 뭐야 다리에 뭐 붙어 네. 아, 그렇긴 한데, 너무 좀 민폐, 신뢰되는 말을 많이 한것 같아가지고. 어떡해. 잊지 마라. 앞으로도 계속 머리 다가지고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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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가 드어 닿는 거 아니야? 와인을 먹는데 이 시간에 지금 뭐 신경말 9시반밖에 안 됐나? <웃음> 영양제 같비타민을 하나 먹을까저거저먹으도 충분해 지금 너 많이 이거 <람이> 찍어? 신비 걸지 말지. 이비로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안 말은 <말하네>. 네도토리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요,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돼 연장매 아니었소 그쵸?